하셔도 돼요. 에릭으로 넘어가도 됩니까? 안 되면 환불하셔도 이거 너무 죄송해가지고 너무 큰 금액이라서 이거 에릭으로 넘어갈게요. 아! 안 돼요. 진짜. 아니. 아 진짜 안 돼요. 아니 너무 돈으로 밀어붙이면 진짜 안된다니까 이거. Yes, this is entertainment. But the hazards are real. Don't try this at home. I don't know if you can get a Hangul Kiss. I don't know if you can get a Hangul k 돼요, 된다고, 다고 여기서부터 행운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다음거 4 5의 확률 하나 둘셋오아차호하오호호호호 민경훈 딜� 7강 덤모 야 싫어 됐어 이제 한번 속서 두번 오냐 야 덤바 알방 가자 이슬림이 쫄이라고 하니까 또 너희의 쏙을 걸어! 17반 대 7.4만 반반입니다 반반 자! 아3 0요 성공하면 5만 등록! 자 여러분들 이거는 100%입니다 왠지 아세요? 34번이잖아 120%의 분입니다될 수밖에 없어 가자! 하 가! 응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첫번째 실패 다음 거! 간다! 핫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선생님! 어 왜? 왜거 포인트 어떡해 이거! 야, 선생님 이거 원래 결과가 어, 이게... 다 본인이 따라야 합니다 선생님 사진 여기... 봐보라고! 이게 말이 됐네고 이게 아 포인트 10 남으신다고요 선생님? 지스름해 진정하시고 원래 이게 다 결과가 <목소리> 본. 이게 아이고 30만 원을. <목소리> 진짜 노잼 진. 노잼 진 대노잼 진짜 와. 야, 지금 너가 중요한 게 아니야. 나가. 이거는 <목소리> 선생님 세, 세공을 이미 끝났어요 세공을. 저번에 아요거 <목소리> 환불 안 됩니까? <아닙니까? 웃음> 이거는 30만 원좀 너무 센거 같은. 아나나조려서 선생님 이거 고민하시고 환불 안 되니까 이거는 에르그 환장 쇼 환불하셔도 돼요 제 에릭으로 넘어가도 됩니까? 안되면 환불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죄송해가지고 너무 큰 금액이라서 이거 에릭으로 넘어갈게요 아! 안돼요 진짜 아니 아 진짜 안돼요 아니 너무 돈으로 밀어붙이면 진짜 안된다니까요 이거 아 진짜 잠깐만 자두 생님 혹시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지금 결제하고 계신 거 있죠? 진짜 환불 기능 좀 만들어줘야. 잠깐만 저 멘정을 도안될것 같거든요. 막걸리 좀 가져올게요. 한잔 마시고 생각합시다. 최공 쇼 60만 원 진행하겠습니다. 오케이. 혹시 아닙니까? 68스매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? 추석 패키지 4개 최공 16 이상 스매 16 이상 듀얼 옵션. 정세공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! 최공 18인데! 잘 가라! 최공 18! 계속 갑니다 다음! 다음! 다음! 다음. 없어요 다음! 없어요 테마가 디코 하면서요? 테마가 저또 놀리는 거 들으시려고? 또 이게 악마의 속삭임을또 듣고 싶으신가 보기만 또 아우 개빡치네 돌려봐라 맘마 갑니다 목터리 오! 뭐지? 필요 없어. 필요 없어. 필요 없어! 오, 다음! 다음! 하공이 들어간다. 어, 홀수 돌려! 쭉쭉 돌려! 오! 최 쭉쭉 돌려! 쭉쭉 돌려! 필요 없어! 젠제야, 이거 이거는 지금 오 뭐야? 근데 뭘 내왔대? 뭐 축봉 20. 이거 돌려야 돼. 어? <웃음> <웃음>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오늘도 한마디 하지만 너 솔직히 지금 도민로야도민로로늘 오지 야 진짜 술이 들어가? 지금 태궁이 들어갔데 지금 뭐하는거야 너 지금 와 나였으면 돌렸다 진짜 아 진짜 로댄는 감이 었네차이가자 다음 어, 이제 나 음, 영세공 갑니다 예가 그래, 자자 참고로 나도 최궁스맷 띄우는데 사살검에 100백 썼다 잼잼나그래난 싸게 만거야나 한멤 눈에 안참행 이제 재 야, 이미 돌린 애들이야. 야, 손이 떨려 지금. 울 떨려, 야, 찐따라 그냥 편하게 눌러 편 <웃음> 아, 진짜! 죽을래, 진짜! 죽진 뭐, 뭐, 진짜! 진 뭐, 뭐, 뭐, 아, 뭐, 아, 진짜! 진 진짜! 저거.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짜! 진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짜! 진진 왜이긴하갔 하던... 야, 노잼. 다 꺼져. 다 꺼져. 야, 이거 다시 없는 진짜 초 슈퍼 울트라 역대급 옵션인데 이거 진짜. 에르그 직작쇼 들어가자, 지금. 내가 정말 술이 다 깨버리네. 술이 다 깨버려, 진짜. 정말 너무한다, 진짜. 할 만큼 다 했어, 지금. 솔직히 말해서. 근데 제가 나 처음에 뭐 어떻게 하는 거야, 그래서 이제. 일단 테마 부를게요. 야, 이거 에르그는 이제 어떻게 해, 이거? 난나 음, 필요할 때만 찾네 어, 그래야지. 야! 0.7% 2%가 됐습니다. 이거까지 되면 진짜 운빨 조치는데 진짜. 어, 힐트 되면 진짜 놀라운 결과긴 한데. 오케이, 당연히 안 되고요. 올라가는 상태라고? 오케이. 자, 2% 확률로 계속 지금 도전하고 있고요. 2%면 솔직히 낮은 건 아닌데. 자, 자, 자. 여기 에르그 천장 만들어야 되네 이거 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거 짜들 새로 들어왔고 자세개 음... 어차피 여기까지는 안된다 생각했습니다 2%가 낮은 게 아닌데 이게 오! 어? <웃음> 아 여러분 재밌으셨죠 사실 아 죄송합니다 아유 오늘 이거 연기하느라 힘들었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참 이게 아 광고 받고 사실 이거 방송한 거였어요 여러분들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방송에서 재밌게 고기하기 위해서 <웃음> 개소리하다 <나. 웃음> 이게 왜돼 이게 아니 이게 왜 되냐고 이게 아, 일단 지금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결과를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방송킨지 2시간 5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공 지웠는데 27개만에 8공2 0에 스멜 17 떴어요 그 다음에 호독 피어신상정복자 맥댐 높은 것듬 여기다가, 여기다가 특별개조 7강 덤바튼 모르성공 에르그? 왜 이렇게 에르그? 야투척해도 40개박 성공 야너 지금 이거 젠제나너 그러면 생각해봐라 오늘 이 모든 게 성공하는 확률 이 있을 거 아니야 어 <웃음> 야, 이거 진짜 모든, 모든 게야 이거 진짜 모든 게성공 확률이 일지 뭘까 됐다 여러분들 그냥 오늘 말이 안 됩니다 오늘 그냥 진짜 그냥 오늘 로또 됐습니다 여러분들 에르그가 쉬운 거였구나 <웃음> 아 에르그 쉽습니다 여러분들. 아 별거 없네 난왜 사람들이 에르그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는데 따라하지 마세요 이런 거 스트리머만 스트리머만 하는 거야 스트리머만 여러분들 알겠죠 어, 될 사람만 되는 거니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 참고로 저 이제 앞으로는 직장만 할 겁니다. 수고하십시오.